양현에와 이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사카선이 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 보이죠? 오. 자, 좀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기서쭉 걸어가야 돼요. 오사카선. 자, 저 멀리 보이는데 어때? 그뭐 느낌이 어때? 어, 어, 어, 어, 어, 어. 저성이야? 어. <웃음> 그냥 뭐 우리 <웃음> 그 경복궁 같은 느낌인데. <웃음> 아마 <웃음>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 온속가에서 오랫동안 어,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문화 유산이니까. 네. 한번 에, 가보죠. 예. 화분을 파네요. 여러분들. <웃음> 자 여러분들. 이거. 이걸 타게 되면. 이걸 타게 되면 이걸 타면 200엔이 된답니다 200엔, 200, 200엔 이런데 200엔이라서 네. 어, 저희가 네명 어, 움직이기 때문에 800엔 나가버리는 순간이에요. 잠깐밖에 안 움직이는 관광 같은 건데 굳이 그런 코끼리 열차 불안, 안 타도 되죠? 음. 네. 네. 노력은 가면 코끼리 열차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뭐 이걸 타서 만 원을 어, 도로에 뿌릴 바에는 저희는 다리가 재산이기 때문에 걸어서 800엔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엔이면 우리가 먹으면 밥값인요 밥 이거 탈 바에는 500엔짜리 밥 먹겠습니다 예. 네. <웃음> 저희는 걷겠습니다 야. 네, 또 지금 오사카성에 도착했는데요. 저 여러분이 보이시는 저 우리 뒤에는 있 저기 바로 오사카성입니다. 이 오사카성 정말 어, 역사 전통 도도미 히도시 맞죠? 도도미 히도시가 아, 그렇지 이순시장은 작어요 근데 일본에서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분이 만든 요새라고 합니다. 대단하고요. 저기 도도 금이에요. 진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금입니다. 금. 진짜 금으로 만들고 었 기와 기와는 동 동. 기완 동그 색깔이 변한겁니다 10원짜리 동 그런거 있죠? 그런게 만들겁니다 대단하죠 자 근데 저기 들어가서 이제 역사 전통을 한 봐야겠죠 입장료가 얼마인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고! t 니타운 드디어 오사카성 매표소에 왔습니다 저희가 매표소에 입장 가격을 한번 봤는데요 대인이 그러니까 대인 어른이 600엔 우리나라들은 6 0 0 0원이에요6 0 0 0원 근데 6 0 0 0원인데뭐 주유패스를 끊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유패스를 끊는 사람들은 요것도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할수 있는 게주유패스라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또 장점이긴 한데 근데 저희처럼 저렴하게 오는 사람들은 주유패스를 안 끊고 그냥 요런 것들을 겉에서만 보고 안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여기서 만족할게요 왜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제가 알아보니까 뭐 미술관, 그러니까 박물관 요런 것들이 있고 맨 위에 층 가서 밑에 내려가다보는 전망대가 한번 있어요 그냥 저희는 요걸로만 만족할게요 전망대를 또한 시간 정도 기다린다면서요? 아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전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600엔이다 한 시간이면 600엔이에요 지금 시간이, 이아낀거예 저기 금이 시간이 엄청 많네 저기 시간 많아요 히데요 씨는 금으로 신을 시간 벌었어요 하지만 이순 신한테 저때예요 <웃음> 재밌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최스에게 어, 재밌는 네. 버니타운 버니타운의 버니 찬스 야, 뭡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 대지갑이군요 파우치 여권이랑 돈이 다 있습니다 와, 아, 그걸 어디서 났습니까? 여권 놓고 왔킬데 제가 챙겼습니다 <웃음> 자, 이거를 제가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으면 티하니까 제가 가방 안에 넣겠습니다 김님이 승용을 했죠 아 r e 왜 잡은 다